아까빨.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. 오늘 저는 센포르나 항구에 위치한 보르네오다이버스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오늘 체크인을 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. 허실 <목소리> 뒤편에 연결된 제티로 나가봅니다. <목소리> 항구는 항구인지 역시 물이 그렇게 맑진 않네요. 평화로운 샘포르나 항구의 모습입니다. 정말 한가하죠. 코로나 여파로 진짜 관광객이 보세요. 저한 명밖에 없었어요. 흔들리는 사바주기 I'm Living at Today, d u m a r b l e Island 자 이제 배를 타고 달립니다 요거는 마블섬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섬이에요 배를 타고 한시간 정도 들어가니까 마블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시벤처스도 보이네요 자 여기가 마블섬입니다 배를 대고 있어요 지금 가방 메고 내립니다 기 5.7. 괜찮이마인스자다 아다.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? 따라라랄라와 안에 들어오니까 되게 밝죠 일단 조명이 참 밝아서 마음에 듭니다. 들어오면 은 일단 오른쪽에 큰 장호산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 쓰레기통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 바로 옆에, 옆에 전신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침대. 와 침대 짱 커요. 여기 조명까지 분위기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위에는 펜이 있고요. 에어컨은 벽면형으로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, 방이 꽤큼에도 불구하고, 굉장히 시원합니다. 바닥은 마치 왁스 칠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나무 마루바닥입니다. 실내에 티 테이블, 이렇게 나무 의자 두개 준비되어 있고, 이거 외에도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별도 테이블이랑 의자 하나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. TV도 이게 상당히 큰데 메 인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팀드는 삼성입니다 팀대 옆에 있는 조명등이 약간 나무, 진짜 나무예요 나무를 사용한 이런 독특한 스탠드를 써서 그것도 나름 운치가 있네요 양쪽에 똑같은 스탠드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짐을 널어놓을 공간 이렇게 낙낙하게 있고요 사실 제저 롤백을 여기 위에 올려놨을 때도 한 3분의 2까지밖에 안 오더라고요. 위에는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행거가 있고요. 그 위에는 또 물건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 선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금고도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체중계도 있네요. 작은 냉장고 하나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이 물병은 체크인할 때 이제 빈병으로 여기 위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. 그 빈병을 가지고 이 밖에 복도에 있는 정수기 가서 물을 떠서 마시면 됩니다. 플라스틱 물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콘센트가 꽤 많은 곳에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그리고 현관 옆에 열 무려 10개나 열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찾은 것만 해도 10개예요. 뭐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10개나 있습니다. 제가 여행할 때마다 멀티탭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이 정도 개수면 사실 멀티탭이 없어도 될 듯한 그 정도입니다. 그리고 외부 테라스에 보시면 흔들 의자인 줄 알았는데 흔들 의자는 아니었고요. 좀 누울 수 있는 안락한 의자 하나와 반대편에는 티테이블이랑 유저 그렇죠. 한 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앞은 지금 공사장 교예요 왜냐면은 하 저기 앞에 오래된 샬레들을 지금 리노베이션 하고 있거든요 방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깔끔하고 그냥 모던하고 약간 호텔보다는 리조트에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아 여기 리조트 맞구나 <웃음> 리조트니까 리조트처럼 꾸민 게 많네요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이 되시나요? 여기 여유 공간이 꽤 넓어요 침대가 킹사이즈로 되게 큰거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공간이 꽤 나옵니다 화장실 보겠습니다 화장실 짜잔 화장실도 넓네요 이렇게 길쭉한 거울이 하나가 있고, 그 앞에 세면대 하나, 어메니티도 이렇게 다 귀엽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. 수건, 드라이기, 여기 확대경도 하나 있고요. 경기도 뭐 깔끔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, 제가 내려봤는데 수납도 셉니다. 참고로 여기 2층이에요. 화장실에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환기도 잘 되고, 어 샤워부스도 큼직합니다 수건거리고 큰거 하나 있고 그 위도 이렇게 걸 수가 있네요 보르네요 다이버스 봐봐. 이거는 여기 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니 편의점을 통째로 옮겨왔어요 우리의 밤은 굉장히 기니까요 이렇게 야식들을 항상 쟁여놔야 됩니다 이방 와이파이도 없고 전화도 안 터집니다. 3G, LTE 이런 게안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화 자체가, 전화 자체가 안 돼요. 전화 자체가. 안테나가 하나도 안 뜹니다. 서비스 불가 지역이에요. 그러니까 입이라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쟁여놔야 되겠죠? <웃음> 여긴 새끼 식사를 할수 있는 식당의 모습입니다. 바다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넓고 쾌적합니다.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겁없이 곰친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밴딧 크로랄 슈림으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드리마 까시